Could you replay this again? 나갈 준비 끝 너무 신나 진짜 오래, 오래간만에 오래 화장을 했어요 오늘 화장 진짜 마음에 드는데 와, 드디어 자유예요 드디어 너무 좋다 시티센터까지 걸어가려고요 혹시나 고난 같은 거 당할까봐 일부러 삼각대도 안 들고 왔어. 신난다. 포스카드 만들었어요 짜장 원래, 원래 피시앤칩스 먹으러 가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딱 마켓 스트윈 마켓 열린 날이어서 여기서 먹으려고 요 너무 다양하게 음식도 진짜 먹고 좋은 것 같아요 피쉬앤칩스 먹고 싶었는데 지금 마음은 살짝. 기로스? 기로스? 수블라키랑 기로스? 여기 한국 음식은 없는 것 같아. 음,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한국은 없어. 누가 좀 열어줘요. 조자. 잉? 한국 쿠키 걸려 있는데? 뭐야? 짜어요 기로스랑 소블라키 먹기. 왜냐면 너무 그리거냐 그리스. 스라 기타 마스레이 어디다 기로스? 나름에 스토라 오르모스텔리 아메 라칼로 미아메스 기라미나, 에티모에티모폴리 So c a l e e c r e t great e 지금은 첫 번째 뷰잉할 집 가고 있어요 첫 약속이니까 느끼 싫어서 좀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중입니다 뭐 이것저것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하고 싶었는데 집주인 아저씨께서 어 일하는 중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쥐리리 보고 나왔는데 좀 집이 지저분했어요 방 쓰는 사람은 틀매는 한 명이라는데 아기 애기? 애기 장난감들이 많았단 말이죠?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화장실은 괜찮았어요 근데 온수 확인을 못했어요 제발 두 번째 집 괜찮았으면 좋겠다 아직 뷰인까지 시간이 남아서 h m 에 구경 왔습니다 선글라스 좀 사야겠어 너무 햇빛이 세서 안살 수가 없어 봤는데 선글라스가 안 보여. <웃음> 망고도 봤는데 선글라스가 없어 안 보여. 어떡하지? 고민 중. 집 아,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집 아, 일단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너무 친절하셨고 그 다음에 방도 깔끔했고 한 책상이나 옷장이나 다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뭐 화장실이랑 부엌이 부엌 보다 깔끔했던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세 번째 집으로 가볼 건데 거기는 학교랑 조금 거리가 있어요 월세가 아마 싸가지고 일단 가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대충 슬슬 이제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. 여덟 명이 살고살수 있는 집이고 화장실이 많은 건 좋으나 많이 사는 만큼 꽤나 엉망진창이다. 그 아무래도 신발 신고 사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엉망진창... <웃음> 더 이상의 말은 생략할게요. 아마도 오늘 두 번째로 본 봤던 방을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. 거기가 위치도 좋고 아주 깔끔하고 좋았기,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시내로 나가야겠어요. 너무 목말라요. 하루 돌아다녀 보니까 단점을 알겠어요. 이게 주거 단지랑 좀 번화가랑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목말라도 뭐 카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집이야 그래서 뭘못사 마셔요 이게 너무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응. 진짜 살아났어요 라지 와, 평소에 음료 시키면은 하나 제대로 다못 비워가지고 늘 배불른 상태였는데 제가 라지를 시켰어 대박 너무 죽겠다 지금은 거의 6시 다돼 가는데 7시 반에 뷰잉 약속이 있어서 조금 빨리 저녁을 먹고 쇼잉 약속을 갈 거예요. 그 집이 여기서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, 일찍 먹으려 고합니다 아니, 버블티 라지를 다 마셨는데, 왜, 배가 안 부르지? 아, 그리고 영국 첫날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, 피 c 앤칩스를 먹으려고 그랬는데, 주변에 마땅한 집이 없고, 제가 미리 알아봐뒀던 게집 근처여가지고, 첫 음식점은? 그라 레바논. 지금 저는 학교 거리랑 이제 집 상태, 이런 거 생각하면은. 아직도 두 번째 집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주인 분께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여기도 괜찮은 집이긴 했으면 좋겠다 다 봤습니다 아 진짜 고민된다 마지막 방이 괜찮아서 막 방이 일단 방에 그 그지 같은 카페트가 없었어요 그게 일단 너무 좋았고 뭐 사이즈는 혼자 살기에 딱 좋았고 그 다음에 집주인분도 되게 좋아 보이고 일단 부엌이 진짜 넓었어요 부엌도 넓고 거실도 아늑하고 그래서 방이 마음에 드는데 문제 위치 만약에 밤에 혼자 여기 걸어오라고 하면 은난 못할 것 같아 그 정도로 조금? 생각보다 조금 외진데 있는거내 기대 이상으로? 아 고민돼 Plan. I'm living free, don't know where i l a end Here I am, I have a plan I'm living free, don't know where i l a end A dragonfly heard the message Darkness Was home for the star.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이 엑스트라 키를 쓰고 싶은데 허락을 맡아야 될것 같아서 집주인분 연락 기다리는 중 오늘은 드디어 피앤 칩스를 먹을 거예요 I put a bit of vinegar in the English way, yeah? yeah? Please make very English oh, okay. style. I have to make it a bit Iranian as well. Yeah. We have chili sauce for you, okay? Thank you. <laughs> And a few of these jalapenos really nice, make it nice. Right. You. You. Oh, you want chili sauce on this? Yes. Oh, thank good? you. Yeah, perfect. g o r us. There you go. Wow, thank you. <laughs> you yeah. touch please. I do. It's b n s you know me. That's a no no. Okay? Yeah. If you need anything, call me. All right? All right. Thank oh. you for consideration. No problem l Okay, do you want more salt, vinegar, anything? Salt? Oh, it, it go. It's good? Okay. g h o d Alright, no problem. How is it? Is it okay? Yeah, nice, very nice. Thank you. Your fish is okay? 야! Yeah. 굿 어? 한 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다 그칠 일이야? 집 안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나와서 겪으니까 조금 정신없긴 하다 이제는 비가 얇게 흩뿌려요 보실래요? 지나고 있습니다. 세인즈버리에서 밀딜로 샌드위치랑 스낵이랑 음료랑 이렇게 사서 저녁으로 먹으려고 요 이틀 사이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저녁 먹으려고요. 제가 세인즈버리에서 사온 거는 코리안스타일 치킨 지금 잔뜩 기대 중입니다. 코리안스타일 치킨? 심지어 핫 고추 3개 붙은 거 보세요. 고추가 3개가 붙었는데 안 매우면 진짜 유죄. 딸기랑 파인애플이랑 같은 과일.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. 저번에 시켜먹어봤는데. 이노센트 스트로베리 앤 바나나. 이 스무디도 진짜 걸쭉하고 뭐 물안탄 그런 맛이어고 배부르더라고요. 이게 고추가 3개 들어갈 정도의 매운 거야? 왜 다시 카메라를 켰냐면요. 너무 지쳐서.. 멍때리면서 쉬고 있었어요. 근데 집주인분이 저 보러 들어오신 거예요. 그래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어, 립스틱 색깔 정말 이쁘다 마음에 든다. 이랬더니 그냥 대뜸 선물로 주셨어요. 며칠 전에 사신 거라는데 여기 지금 지내면서 받아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양심 없이 받고 싶지 않아서 진짜 계속 거절했거든요. 근데 마음이라고 진짜 끝 끝까지, 진짜 끝까지 안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립스틱을. 지금 이렇게 살짝만 받은 상태. 잘 쓸게요. 감사해요 진짜.